아아 아, 아침 일찍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어제요 어제 내 남편이 안 들어왔다 하시는 아내분들은 경비실 앞 하단에 누워계신 분이 남편이 맞는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, 보기 흉해서요 헐 혹시 혹시 이 왼수같은 인간이 설마 아니겠지 아 정말 동네 창피서 어떻게 나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모자를 눌러 쓴 여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, 제발... 이 인간이 아니길... 그런데... 서로가 서로를 보자 이상한 경쟁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질수 없지... 그런데... 그런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 인간 아 안돼 안돼 승자인데 패자인데 승자 있나 야이 개새야 여보 뭐 아프다고 우와. 이 웬수같은 인간을 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<웃음> Thank you.